과자 드실 호키들 오세요 타쿠야 타쿠야 타쿠야 타쿠 한이가 좋아하는 타쿠 왔어 떻게할 거야? 어떻게 해야지? 나눠줘야지 응. 옳지 옳지 나눠줘야지 딱가를 엉? 언제 담 줘야지 옳지 줘야지 줘야지, 줘야지 친해지지? 네. 먹어 아이 잘했어요 아이, 잘했어요. 또, 또, 또, 또 멍멍이들이랑 주고 한니도한입 먹어보고 해. 자 줘야죠. 한입 드세요. 자, 한입 드세요. 아니 아니 한니야약아왜 아, 이렇게 관종이야왜 이렇게 카메라를 좋아해? 자다시자 드세요. 먹어. 먹어 해야지 먹어, 얼지 먹어. 토마도 줘야 돼토마 먹어, 먹어, 먹어, 먹어, 지 먹어, 지 얼지 잘겠다 아이 친해지는 방법이요 이거 멍멍이랑 친해지. 여기요. 강아지들 앞에서 야굴리면 강아지들이 한유랑 안 친해지죠? 어, 어 선택받았네. 응. 음. 음. 어그 강아지를 선택할 거면 먹 뭐, 뭐, 먹을 걸 주면서 선택을 해줘야지 강아지들이 한 일을 좋아해. 자 매너 있게 너희도 매너 있게 매 매너는 사람을 만들지. 그러면 너희는 개니까. 매너를 만들어야 돼. 매너는 <웃음> 엄마가 하는 거 봐봐요. 타트 기다려 먹어. 얼지 잘했다. 백살 기다려 먹어. 얼지 잘했다. 이렇게 하는 거야, 알았지? 동무니들이랑 매너있게 치해주는거예요 자! 그다 카메라? <웃음> 자 엄마 하는 거 다시 보세요 기다려! 먹어! 옳지 잘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. 그러면 이제 한이 어떻게 해야 돼요. 음. 한이 댕댕이들랑 이 친해지려면. 에, 음. 음. 병아리 일로와봐 헤이 점핑 병아리. 점핑 병아리. 헤이 <웃음> 점핑 병아리. 자. 잘라서 어. 이거 먹을 거야? 네. Hey. 음. No, no, your mouse, your mouse is enough. 라이... 스 라이스... 라이스 펌 헤이 마지막 피해를 <키워를> 드리겠습니다 뚠뚠뚠뚠뚠 뚠뚠뚠뚠뚠 뚠뚠뚠뚠뚠뚠 뚜루루 뚜루루 뚠뚠뚠뚠뚠 뽕이 줘야지 뚠뚠 <웃음> <웃음> 마지막 선택은 뜬뜬 뜬뜬뜬 뜬 뜬뜬 뜬뜬 음. 마지막 선택은 전윤이 씨의 마지막 선택은 뜬뜬 뜨, 든 깨줘야지. 아예쁘다. 아예쁘다. 아줘예쁘다 아예쁘다. 아예쁘다. 아, 어, 아, 아예쁘다. 아예쁘다. 아예쁘다. 아예쁘다. 아예